그리고 이제 들어보세요 네 좋아요 우리가 내면에 있는 이 소리를 우리가 관객들한테 들려줍니다 일단 한번 소리를 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, 아! 이렇게. 한번 질러볼까요?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클래식 섹소포니스트 브랜든 최입니다 오늘 제가 연주자들에서 레슨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주 훌륭한 학생들과 즐거운 레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가 여기에 나오게 된 이유는요 앞으로 개봉박두입니다. 새롭게 또모의 프로그램에 진행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섹스폰 악기를 떠올리시면 요즘 굉장히 핫한 분이 계시죠. 유산슬이나 뭐 이렇게 트로트 뽕짝 이런 음악을 또 많이들 생각하시고 헤즈 아니냐 아니면 뭐 케니지 이런 분들 많이 떠올리세요. 근데 사실 이 악기를 만든 아돌프 삭스는 이 악기가 클래식계에서 혁명을 일으키길 원해서 악기를 발명했습니다. 본인의 이름 싹소와 혼을 합쳐서 싹소, 혼이 영문으로 가면서 싹소폰이 됐거든요.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, 색소폰은 목간악기입니다. 네, 금간악기가 아니고 목간악기입니다. 이제 딱 보시면 금색에 금속으로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금간악기라고도 부르시고 그리고 가끔 어떤 분들은 야, 트럼펫 아니야? 뭐 이렇게들 하시는데 그렇진 않고요. 어, 목간인 이유는 바로 리드, 케인을 써서 연주하기 때문에 목간악기로 불리고 있습니다. 이 케인은 이제 프랑스 남부지방에서 나는 대나무로 만든 리드죠. 그래서 그 리드를 떨어서 소리를 내기 때문에 목간 악기라고 합니다. 뭐, 클라리넷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혹시 파가니니나 뭐 그런, 그런 걸 많이 듣고, 섹스폰이 도전이? 네, 파가니니가 사실 이제 카프리스나 뭐 여러 곡을 썼는데, 보통 이제 바이올린을 위한 곡이에요. 근데 이제 색소폰 섹스폰, 클래식 섹스폰이스트들이 이제 도전을 이제 합니다. 바이올린 곡이나 뭐 클라리넷 뭐 다양한 곡들을 이제 연주를 하게 되었는데. 네. 아한번 우리 또모 구독자분들을 위해.